안녕하세요 아니안입니다 2020년동안 많은 일을 있었던 아니아니인데요 일을 하다가 퇴사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휴식도 취하다가 다시 일을 구하면서 일을 하다가 유튜브에서도 수익도 정지 먹고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잘 버티게 도와준 분들 아직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할게요. 사랑합니다. 시간 지원해주신 분들로 감사하고요. 실방하면 찾아와주시고 이네임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실방을 홍보해주시는 오빠도 고맙고 저는 하루는 유튜브를 내려놓고 모든 알림을 끄고 혼자 알차게 재밌게 잘 보내고 영상으로 남길게요. 제가 아픈 거다 가지고 갈 테니까 이거 들으신 분들 모두 2023년에는 많이 웃으시는 2023년 에 되시길 바라면서 음 시청 시간도 채워서 재 승인 꼭 받을게요. 아 그리고 감기도 얼른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.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니이어 2, 볼 마이 포린 프렌즈, 메이 2023비, 프로브 굿싱즈.